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소소한 재테크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물론 제가 소소한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되는 분들께는 결코 소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 관련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최대 50% 그러니까 절반까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소득이 300만원, 400만원 이내라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적인 개인연금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개인에 따라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에 그것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분들은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300만원, 400만원 이내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큰 소득자인 경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까지. 그래서 이건 역시도 국민연금이 사회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대다수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해외주식 투자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우리가 올해 들어서 또 지난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 자칫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세금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세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고객분들도 올 초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여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높였는데 이유는 환율이 오를 것 같고 또 미국 주식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컨대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에서는 이익을 못 봤습니다 예컨대 그런데 미국 주식에서는 돈을 벌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안 벌고 세금도 없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미국과 한국 주식 투자의 과세 제도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생겼을 때즉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익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쨌든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땡큐 하는 마음이어야겠죠. 물론 어차피 세금을 낸다면 이익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런 정보를 공부하는 것은 또 꿀팁이 되겠죠. 또 해외주식투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많이 다른 점, 어떤 게더 다르냐 하면 한국의 주식보다 배당 성향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투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또한 세금이 있습니다. 한국의 쥐꼬리만한 은행이자에도 세금이 있듯이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이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또 다른 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외 주식 투자 이익이 생겨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었다 또뭐 다른 세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요 어지간한 투자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소한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이 같은 제목들만 가지고 유튜브 특히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신 자세히 알고 안심하시라 라는 취지에서 오늘 소소한 재테크 두 가지 꼭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두가지 꼭지는 첫번째 국민연금 관련되어서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중은평정부동산재무정보를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의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주요 내용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감액연금, 연금도 감액되는데 월 300만원 이하는 해당 없다 이 제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A값 B값이라고 이야기하죠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그리고 본인이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뜻하는데 자 감액을 하는 것즉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다른 소득 때문에 감액을 하는 그 기준은요 전체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상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때 평균 소득 이상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때인데 이정보에 따르면 급여 소득자 월 350만원 연 소득으로는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이것은요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은 매년, 매년 나옵니다. 해마다 다르겠죠? 자 여기에서 이분이 정리한 것을 보면 2021년 기준 A값은 254만 원이고 이것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같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금액을 월평균한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 소득이 4,2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155만원이고 소득공제 후 소득은 3,045만원 이것을 월 기준으로 따지면 254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254만원은 2021년 기준 A값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254만원보다 많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소득의 5% 감액된다. 물론 초과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감액됩니다만 이따가 그 표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그 연세에 이르러서 300만원, 400만원도 큰 돈인데 그 이상 받는 소득, 엄청난 소득자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인데 A값. 이것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이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해당 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5% 정도 그러니까 월 감액 금액은 불과 5만원 최대, 5만원까지 정도라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 놓았습니다. 총급여, 1년 총급여를 따질 때 연봉이죠. 4,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으로는 350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혜택이죠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보다는 혜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소득의 사업경비 등등을 감안해야겠지만 그것들은 다 천차만별이니까 급여소득자와 같이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에서도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해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급여소득자의 경우에 연봉기준으로 연 4,200만원 이내 또는 월 350만원 이내의 급여소득자라면 영향없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감액 금액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겠죠? 예컨대 연 소득이 5,490만원, 약 5,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감액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 감액되더라. 자,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가서요. 연간 소득이 9,287만원 이상 또는 월 소득이 77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최대 50만원 이상 감액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식에 따라서 산정을 하되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게 최대 50%까지만 감액한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겠죠 물론 이 같은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앞서 국민연금 자체는 사회공동체적 공적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니까 조금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요한 것 뭐냐면 이때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할까라는 거죠. 자, 사업장 근로자, 월급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소득에 해당됩니까? 임대소득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 또는 IRP 등등으로 다른 연금 소득을 받고 있다. 그것은 해당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받는 연금, 보험회사 연금 예컨대, 또 연금저축펀드, 펀드를 통한 연금. 이것도 소득에 해당됩니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장 근로자 즉 근로소득과 사업자 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월급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해당된다. 임대소득은 해당된다.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소한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있는 것처럼 025360153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